및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지만 제주 부동산 시장은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 4평방미터에서 10억원에 거래되는 사례도 나왔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대림 2차 아파트는 지난달 전용 84평방미터가 10억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5억 9997만원에 거래됐는데 1년 만에 4억원이 올랐다. 366가구인 이 아파트의 매물은 5개에 불과하다. 대형인 1 3 9스퀘어미터는 16억 2천만원의 매물호가가 나와있다. 노형동의 대장아파트들도 10억원에 육박하는 거래가가 나왔다. 노형 2차 아이파크 전용 84평방미터도 지난해 9월 7억 500만원에 거래됐던 것이 올해 9월에는 9억 2천만원으로 뛰었다. 인근에 위치한 노형의 모로루엔 역시 전용 84평방미터 실거래가가 같은 기간 6억 1,500만원에서 9억 5천만원으로 급등했다. 공인중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대표는 제주 현지 수요도 있지만 올해 들어 외지인들의 주택 매입이 부쩍 늘었다며 제주도의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다 보니 지역 명문학교가 가깝고 대형마트 공항 등 인프라가 뛰어난 노형동 일대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첫째 주 전국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5% 올랐다. 상승폭도 전주 0.33%에 비해 0.02%포인트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전국아파트 매매가격은 0.23%를 기록하며 전주 0.24% 대비 상승세가 0.01% 포인트 떨어졌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폭 이 둔화되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누계 상승률도 18.38%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계기준으로 1.51% 하락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집값이 떨어졌던 상황이 올해 역전됐다. 노형동의 또다운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십년된 곳이나 200가구가 채 되지 않는 곳이 대장 아파트일 정도로 제주도는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라며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늘어나니 신고가 갱신이 이어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제주에서 거래된 주택 3분의 1은 외지인이 사들였다. 올해 1에서 9월 제주에서는 9,350일 건이 주택 매매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28.7%에 해당하는 2692건은 제주 외 거주자가 매입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외지인의 주택 매입이 1928건에 그쳤던 것에 비해 약 39.6%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비규제 지역이라는 투자 매력과 자녀의 제주국제학교 진학, 청정한 환경 등의 장점에 제주 지역에서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